남자 끼가 좀 많아 호불호도 강하고 좋아하는 것에선 엄청 열정을 펼치고 또 싫어하는 것에 또 엄청 귀찮음을 하고 이 남자는 천방지축이니까 남떨어지로갈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여자가 잘 잡고 리드를 해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반했다 이 남자한테 없는 걸이 여자가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궁합이 좋다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궁합이 아...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백마장군 주현신단 지현입니다 오늘 정갈하게 한복을... 예쁜 거 아니고? <웃음> 정갈한 거야? 예쁜 거 아니고? <웃음> 아, 예쁘시죠? 네, 오늘 저희가 궁합 하나 가져왔거든요? 내가 부채 샀다. 예쁘지 않아? 이 선생님은 예. 어떤 선생님이세요? 이거는 이제 대신 할머니 아. 수제야. 그린 아, 거 같아. 진짜? 직접. 비싸 비싸. <웃음> <웃음> 이집 안에 기준은 여자예요. 여자가 핵심이 있게끔 들어가요. 남자가 조급한 면에서 여자는 조금 스무스하달까? 조금 부드럽게 흘러가는 여성미를 갖고 있고 또 내면에는 이 남성의 강단이 있다고 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집안의 기준은 여자가 잡고 있지만 활동은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해요. 남자 끼가 좀 많아 호불호도 강하고 좋아하는 것에선 엄청 열정을 펼치고 또 싫어하는 것에 또 엄청 귀찮음을 하고 이 몸수 배앓이나뭐 이런 머리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여기저기 신경을 쓰고 사람을 교류하고 자기가 어 이해받기를 바라고 막 이런 면이 굉장히 다분한 <웃음> 쿨톤 같은 <웃음> 응,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많이 바뀐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은 좀 어때요? 둘다 성격이 쿨짝이 잘 맞아. 여자는 단단한 면에서 남자 비율을 잘 맞추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에 섬세함에 비해서 이 여자 마음속을 잘 파고들어서 이 둘의 인연은 조금 이 남자가 여자한테 반했다. 이 남자한테 없는 걸이 여자가 다 갖고 있고 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듬직하니까 오히려 남자가 여자 품에 파고든다 소리가 나오는 이렇게 그래서 궁합이 좋다 어떤 면이 좀 좋은 거예요 궁합이? 아... 어... 속궁합 겉궁합 그다음에 성격궁합 다 좋네요 어... 이 남자가 돈복이 진짜 많아 어디 가도 돈이야 이 남자는 장사꾼을 하면 대박이 나요 사기꾼을 하면 1등을 하고 그만큼 너무너무 돈복이 좋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 둘이 방송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나 뭐 둘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솔직한 성격이에요 이 남자는 자기 자기 속이 수틀려버리면 일단 말부터 버벅하거나 피해버려 이 남자는 그렇게 부딪히는 성격은 아니거든 여자는 이렇게 자분자분 해쳐나가는 성격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마 살면서 여자가 남자를 많이 설득하는 걸로 보여 뭐 그렇지마 그래 이렇게 저렇게 이 남자는 천방지축이니까 남떨어지러갈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여자가 잘 잡고 리드를 해요 그럴 때만 그럴 위기만 그리고 보통 남편한테 주도권을 좀 주고 그러나 여자가 실세다 올해 일적인 면은 좀 어때요? 남자가 호불호가 센데 호가 있잖아 좋은 쪽에서 인덕이 너무 좋아요 라인을 잘 타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 적절하게 잘집고 들어가고 구설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지를 않아 멀리하거든 사업을 하시던 연애 활동을 하시던 일적을 하시던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이분들 결혼한 분들은 맞아요 간녀운은좀 있을까요? 좋아요 속풍하기 좋잖아요 합공이 좋은데 이 남자가 시도 좋고 여자도 생산을 잘 해내요 음.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기 좀더 질문해 볼게요 남자분은 하하씨 여자분은 별 김고은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도 되게 좋아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둘의 궁합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좋은 건가요? 궁합도 좋고요 잘해요 하동훈씨가 음. 뭐 나이가 먹으면 뭐 조금 처지겠지만 약간 최수종 하이라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둘 사이가 꽁냥꽁냥한 거 같고 네. 자식은 조금 이 부모 속을 썩일 수 있지만 그래도 둘 사이는 전 좋다고 봐요 이거는 좋으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걸 볼게요 하동훈 씨가 김고은이를 바라볼 때는 <웃음> 팟! 부정! 조금 부정적인 시선은 있어요 이게 나와서 의아한데 아마 하, 이 잔소리 많이 하니까 조금 싫은가봐 근데 이 부정이라는 거는 좋으면서도 미움이라고 조금 여겨지는 거 같아 이 여자를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불안한 것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심적인 게 있고 또 김고은 씨가 하동훈 씨를 바라볼 때는 행복이라 여겨요 쌀은 이제 재수 행운 행복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내가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다고 들어오는 거지